The storm is coming. The Imperial throne lies empty. The scent of war swells in the air. Evil awakens. A long-vanished foe stir. Those who would destroy Tamriel seek out dangers to their dark plot. It is the 582nd year of the second era. The drums of war are sounding. This is where our journey begins. 뭐지?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오프닝 감상하느라고 여러분 대화를 못하고 있었고요. 시작하죠. 뉴비의 마음으로 캐릭터 만듭니다. 건강하군. 좋아. 가자. 이렇게 갑니다. 차지 2.0. 곧 지워질 캐릭터죠. 가볼게요. 튜토리얼을 플레이하고 소드 앤 쉴드. 아 여기 처음부터 칼방이네 이번엔. 여기 옆에 그레이트 소드가 있고 아 하나씩 다 주네 이거. 아 이거 좋다. 이 무기 아유 무기 고를 수 있네 이제. 카지신 만큼 스테미나 소설러 갑니다. 대거 두 개로 시작하죠. 보호 하나도 드릴게요. 빠르게 쭉쭉 가볼까요? 연습하라고? 알았어. 아 뭐야. 카지신 함정에 걸리다니. 이건 수치다 근데 지역이 어디야 지금? 아니.. 여기 오우 뭐야 잠깐만 지역을 보고 있는데 쟤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유저.. 오 유저 여기서부터 만나요? 유저야! 잠깐 유저를 여기서부터 만나 어떻게? 야 튜토리얼인데 유저를 만나네요? 오호 어 여기 방어구 있다 아 머리도 있네 글로브도 있고 어유 다 있네 아 아까 그래가지고 뉴그 뉴비... 튜토리얼 하는 친구가 오, 완전 무장을 하고 왔구나 느낌이 NPC처럼 완전 무장 상태였거든요 <웃음> There it is. The sky shot. 뭔데 스카이샷 그냥 강공격. 아야. 오, 아 생겼. 튜토리얼은 이건데. 와, 이게 생겼군요. 좋아요. 저쪽에 엘스웨어죠. 지금 딱 보니까. 아닌가? 아, 저기 스트로스무카이고 케나티에 회대고. 여기가 뭐지? 여기는 바덴페리고 안 열린 건 뭘까 여기 안 열린 거 그레이무어 스카이림 지역이고요 서머셋이고 여기가 엘스웨어구나 일단 얘랑 얘기를 해볼까 아 이제 나오네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나니까 블레고드 이렇게 나오네 블레고드 지금 프리뷰하는 거니까 이 방송의 목적이 블레고드로 가야겠죠? 동료를 얻는 곳이 여기였죠. 바스티앙이 여기였죠. 여자 동료 얻는 부분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북쪽 어디예요? 바로 그쪽으로 달려가려고요.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처음부터 주네요? 블랙우드를 사면 이게 바로 줘요, 이렇게? 근데 멋있는데, 진짜? 저기 뭐야. <웃음> 멋있는 걸 주네? 컬렉터 에디션 보상이에요? 몰라요. <웃음> 어쨌든 <웃음> 있다는 거. 아이 친구구나 미리 아 우리 스띠앙이랑 이 미리가 이번에 동료로 나온 거죠 동료 계속 추가되겠죠 미리씨 띠양이처럼 <웃음> 그렇게 뭐가 찰진 별칭이 나오 생각나지 않네요 미리 미리 아 뭐지 오 새로운 어떤 오 이런 이런 마법을 쓰네요. 동료가 쓰는 마법인가? 야안 죽어? 오 쉴드 오 죽나나? 잠깐만 내가 죽네? 와이 미 어디 있어? 미너 동료 아니었어? <웃음> 나 죽는데? 너안 들어오는 거였니? 어 근데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요. 그죠? 오우 오우 이제 색 엄청 예쁘죠? 진짜 멋있다. 와 근데 이 그래픽도 별로 이렇게 안... 옛날에 엘세어 나오자마자 끊기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래픽 요소들을 좀 정비를 잘 했나 보죠? 동료 퀘스트인데 분위기가 이 정도면은 블랙우드 메인 퀘스트는 뭐 끝장나는 거야? 아야 숨어야지 이제 죽여야 되나보다 동료를 불러내겠다 미리 도와주지 않을 거면은 넌 저기 느릿느릿 저걸 걸어오는 거 보이죠 여러분? 걸어오는 거 보이죠 미리... 아, 저 미리! 아저 뭐야? 제 돌려차기에 방금? 무투를 했어요 방금 뭔가 우와 아 이거 클래스 예고인가요? 아니 세로 보는 보이는 지금 기술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워든 클래스가 나오기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미 NPC들이요 그 퀘스트할 때 제가 기억을 해요 정확히 기억해요 NPC들이 이미 워든 스킬을 쓰고 있고 네크로맨서 스킬을 다들 쓰고 있고 NPC들이 그리고 클래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다 나왔어 NPC가 쓰는 것 중에 클래스 스킬이 아닌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봐요 무투가 나오는 거야 무투가 나올 것 같죠 느낌이 앞으로 나올 새로운 클래스가 지금 기대가 되는 챕터네요 지금 뭐 동료는 뭐 느릿느릿 민기적 민기적 와가지고 지금 실망스럽고 이 미리 쪽 퀘스트가 재밌네요 보니까 동료 퀘스트가 어, 동료를 얻었다 요건가 여기 있다 활성화를 시켰어 이 그때 했던 걸 까먹 까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지 얘를 동료 메뉴 어떻게 열어요 말 걸면 되던가 아 이거 그렇지. 이거 저기 아니에요. 호감도 아니에요? <웃음> 호감도인데 느낌이? 얼마나 전투를 많이 치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것 같은데요. 장비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아이고, 내가 지금 스태미나인데 너도 스태미나니?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나불이네요? <웃음> 나불이구나. 그렇지. 이거 이제 바꿔줘야지. 얼굴 바꿔주겠습니다. 얼굴은 안 가려지네. 아, 너 이거 잘 어울린다, 야. 마운트는 특이한 거좀 타고 다녀라 <웃음> 야 이거 동료, 동료가 희든 타니까 동료한테도 똑같이 저 나타나는구나 내가 동료를 데리고 던전을 들어갈 수가 있나? 레벨이 안 돼서 던전 <웃음> 이거 뭐야 아 이거 저거구나 크라운 할수 있는 거 현금으로 살수 있는 거를 인게임의 노력으로 살 수가 있죠 이제 아니 얘네들은 뭐 이렇게 혜자스러운 시스템을 만들어 어? 지난번처럼 블로즈를 가가지고 빨리 레벨업을 해볼까요? 레벨 10까지 그때 우리 스티앙이 가만히 있었죠? 블로즈 안에서 나 지금 여기를 싸울 수가 있나? 혼자서 우리 미리는 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미리 죽었나? 미리, 죽었... <웃음> 미리 죽었어? 잠깐만 <웃음> 부활되나? 아! 부활이 안되잖아? 잠깐만 죽었는데 왜 부활이 안돼? 잠깐 챔피언 좀 빨리 찍겠습니다. 그냥 빨리 찍고 챔피언 포인트 이번에 바뀌었죠? 마스터 애아미 추가로 생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난 강해졌다. 다 죽었어 아닌데.. 아잠깐 강력하지 않다 잠깐만 우리 미리 씨 어디 있어? 벌써 죽었어? 야 잠깐, 야 미리 씨 빛의 속도로 죽어? 어 근데 죽었는데 미리 씨 저기가 올라가네요. 경험치가 올라가. 풀석아이 아이템 없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래야 되나? 미리 씨 잠깐 나와 봐봐. 카즈 스킬에 헬스 리커버리. 역시 카즈는. 끈질기죠 미리씨가 아직 살아있다 새로 준 스킬을 쓰고 있는게 발견됐어요 방금 미리씨가 쓰고 있는 스킬 중에 본인의 방어력을 높이는 스킬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미리씨 좀 뭔가 미리씨 죽었어 아, 왜 죽어 야너 어떻게 못살리냐 어, 살릴 수 있다 또 죽었어! <웃음> 나, 나 저기가 없어 <웃음> 소울잼이 없어! <재미없어. 웃음> 미리씨 잠깐 나와봐 어떻게 지금 클리어하자 첫 스테이지는 클리어해야지 이건 뭐 한번 쓰자 독 쓰고 진심이다 이제 아 우리 미리씨 미리씨나 아예 사라졌는데? 우리 미리씨 어디 갔어요? 나 미리씨 때문에 온거 아니야 여기? 자꾸 죽으면 가나? 잠깐만 미리씨! 잠깐, 미리씨 어디있어 미리씨? 동료가 사라졌어요. 아 저기 저기 은혜원 부르면 사라지네요? 은혜원 부르면 동료가 사라져? 잠깐만 사라지네 퀵슬롯에 넣고 다녀야 되네 이제 미리가 레벨업 했어요 미리가 레벨업 했어 잠깐 우리 미리가 강해졌어요 잠깐 어디가서 아웃핏도 있잖아 코스튬 말고 다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에 지우기 전에 한번 바꾸고나 가봐야겠다 뭐야 레벨 2가 됐는데 변한 게 없어 그래 요건가? 오! 오! 오! 널더 멋있게 만들어주겠 우리에겐 요런 게 있지 또 특수한 에너지를 푸른 에너지를 녹색 에너지 다 넣는 오케이 좋아 여러분 즐거웠어요 지금 새로 여러분 방종 직전에 재미난 걸 봤어요 미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미리는 나비 잡는 걸 싫어해 지금 관계가 악화됐어 하하 <웃음> 참 나비 어? 어? 아무튼, 네. 우리 미리는, 아, 이거 싫어하는 행동이 있구나. 도둑질하면 좋아하나, 얘는? 나불이니까, 바스티아 하 그래요? 사슴 같은 거 잡으면 싫어요? 제 고문적인데, 저기니까 상관없겠지? 이건 상관없고. 그럼 얘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야? 좋아하나. 훔치러 한번 가볼게요. 좋아하는지. 나 이것까지만 확인하고 방송할게요. 내가 과거 돈을 모으기 위해 매일같이 돌았던 그 코스를 가겠다. 미리가 근처에 없나? 아 미리 싫어하는데? 아또 관계가 안 좋아졌어. 아니 나참 <웃음>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없앤 상태에서 죽이면 이건 상관이 없네. 진짜로 뭘 해야 얘는 좋아하는 걸 그럼 미리 씨는 죽을 뻔했지만 미리가 바, 보고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NPC 앞에서 방종을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